집에 와보니까 코필러는 싹 사라지고 콧대가 사라진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예 없죠? 콧대가? 원장님은 일주일 정도 걸리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 체감상 괜히 벌써 다 빠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